네, 안녕하세요. 창업통 리포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주 얼굴 내밀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늘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을 좀 내밀고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어, 창업통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상권 현장에서 참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 컨설팅을 받았는데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은 잘못 받은 거죠 결국은 이런 돌팔이 컨설팅 시장이 창업시장을 망친다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스몰 비니스 중심의 이런 작은 가게 스몰 비니스 컨설팅 회사를 차린 지 야, 올해가 제가 97년 사업자니까 올해가 24년 차거든요 사실은 오랫동안 컨설팅을 했다는 것은 뭐 이게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잘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단지 오랫동안 컨설팅을 했다는 가치는 뭐냐면 수많은 창업 현장, 상권에서 일어나는 경우의수 변수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참 안타깝게도 창업 시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부진해서 아니면 업종 변경을 위해서, 아니면 경영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그 컨설턴트 의견대로 바꿨는데 더안 돼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창업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도 업계에 이런 컨설팅사를 운영하는 현직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사실 요즘 컨설팅, 뭐 창업 컨설팅 이런 말을 쓰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창업 컨설팅 그럼 부동산 업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인식까지 상당히 이 컨설팅 시장이 혼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제가 만났던 컨설팅 실패 사례 같은 경우도 정말 요즘은 컨설팅이 그냥 아이템 잡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디자인 대충해서 뭐 인터넷 마케팅만 하면 컨설팅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정말 너무나 달변이신 분들 정말 많고요 컨설팅 회사는 정말 많죠 요즘 뭐 부동산도 컨설팅이고 프랜차이즈도 컨설팅이고 요즘 모든 게 컨설턴트의 어 정말 그 과잉시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컨설팅 시장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하물며 최근에 제가 겪은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 500백만 자영업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는데 어 최초 기획했던 대로 장사가 잘 안됩니다. 이래서 새롭게 경영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업종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 컨설턴트 의견대로 새로 바꿨는데 장사가 안됩니다. 더 안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고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런 자영업 사장님들이나 기존 창업자들이 어려움 와중에 컨설턴트를 찾고 컨설팅 회사를 찾는 것은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 반드시 성공 가능성이 90% 이상은 될것 같다 이런 직관이 있을 때 저는 컨설팅 계약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사례를 보면 야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이템으로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컨셉으로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어느 분이 어떤 유명한 분입니다. 아 그분이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 컨셉대로 한번 바꿨는데 잘안 됩니다. 유명 성과 창출 어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찾아가시는데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게저 같은 올해 24년차 컨설팅사,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하면 할수록 컨설팅이 너무 어깨가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까지 오랫동안 컨설팅을 했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네. 때그렇게 네. 네.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컨설턴트로서 컨설턴트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무슨 없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짠 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돌파리 컨설팅, 돌파리 컨설턴트들은 좀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컨설팅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얼굴 알려지고 지명도가 생기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구독자가 생기고 하면 너나 없이 다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의 야 저는 오래 하면 할수록 컨설팅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컨설팅은 진행과 동시에 결과가 반드시 한달 안에 내지는 늦어도 세 달, 길어도 6개월 안에 컨설팅의 결과가 여실히 오픈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컨설팅을 훌륭하게 잘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컨설팅을 잘못했다고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최근의 사례들은 뭐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as 어,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황당했던 사례는 아 그냥 컨설팅 비용을 그냥 얼마 일부를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발 이런 돌팔이 컨설팅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창업자 분들도 컨설팅을 의뢰할 때 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의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꽂히면 그냥 이분이 나의 구세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속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컨설턴트가 할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사실은 컨설팅의 목적이 컨설팅을 통해서 대박을 쳐드릴게요 이건 상입니다 컨설팅의 목적은 컨설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 드립니다 이게 맞죠 시행착오는 다 돈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컨설팅은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때문에 이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진행하는 컨설팅에 대해서 성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면 제발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뢰하시는 분들도 좀 컨설턴트가 마치 나의 구세주라고 쉽게 속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훨씬 전문가 반열에 올랐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최근에 컨설턴트 내지는 컨설팅 피해 사례를 직접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 저역시도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러면 서령 컨설팅을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컨설팅을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 다음 대안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음 대안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사람들. 어, 나몰라라고 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게 대기업, 뭐 중소기업 단위 컨설팅 보다 이런 소상공인 컨설팅 다들 어려운 분들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소상공인 개인의 어떤 인생뿐만 아니라 그 소상공인 창업자의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달린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컨설팅을 의뢰할 때만큼은 이 컨설턴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 컨설턴트의 최소한 업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이라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의뢰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강의와 컨설팅은 다릅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죠.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국과잉 상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상권을 보고 석단했다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발견하고 정말 아이언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음식점 경영과 컨설팅 또한 다릅니다. 이런 음식점 경영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해당 지역 어떤 가게를 중심으로 하나의 아이템으로 성과를 내시는 아니면 많다고 하더라도몇개 음식점 정도로 해보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컨설팅은 내가 아는 분야도 있지만 모르는 분야도 있고 유사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성공 케이스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먹힐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요즘 셰프의 전성시대지 않습니까? 요리를 잘 만드신 분이라고 수상공인 외식 컨설팅을 잘할 것이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볼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중계, 이런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잘한다고 개인 매장 컨설팅을 잘할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소상공인 스몰 비즈니스 컨설팅 시장만큼은 따져야 될, 살펴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최대한 확인해본 다음에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서 업종 변경을 하던 뭐 이런 경영개선 컨설팅 대안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속단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컨설팅 시장에 최근에 이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돌파리 컨설팅에 속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얄팍한 컨설팅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이런 의지에서 저는 오늘 창업통 리포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창업통 리포트 일단 여기까지고요. 또재밌는 소식으로 즐거운 소식으로 유익한 소식으로 의미있고 행복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